나돈 모아서 이따가새게 Do y o 야오 완전 잘 지어졌어. 대박인 거 같아. 아, 나보고 자지 모아 올았니? 18,000대. 내가 금방 갚도록 하지. 안녕, 콩돌이 가구 좀 보러 왔어. 가게를 세우기 위한 준비. 근데 건축자재를 나한테 갖고 오라는 말아니야 그래서? 난 주민대표지 이게 노예가 아닌데 아 사례는 준다고? 어 오케이 오케이 나돈 벌어야 되니까 오케이 목재 단단한 목재 부드러운 목재 사, 30개? 철광석 철 30개? 그렇게나 많이? 어... 나무를 키자 자어잘시었어은 소리. 설마 그거 들었니 별거 아닌데 너도 할수 있어. 아나집 지은 거 말고? 어 그치 그치 자제 뭐랬지? 어철근석 어? 어머 어머 어머! 철근석을 나한테 줬어이처음석 철근석 귀여운 건데. 어 진짜 고마워 원소리. 너밖에 없어. 다섯 개나 줬어요. 다섯 개. 원소리 착해. 어 진짜 고마워 원소리. 너밖에 없어. 예금이도 나랑 비슷하구만 아, 아! 아! 안돼 띠용 나만 가다 하다가 어우 버렸어 이거 이거 받아 짜돈돈돈 다이너 네온 시계? 응? 어, 이거 달아보고 싶다. 시계를 달아볼까요, 시계? 궁금하다. 짜잔! <웃음> 핑크색이야! 뭔가 완전 내 취향이다. 창문을 닫아볼까? 커플이나 치는? 와! 핑크색이다! 너무 예쁘다! 어, 내가 핑크색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완전 치저다, 이거! 셔? 셔? 저 유리병 있다 과연 뭘까 뭘까 어딘지 모를 섬에 사는 당신께 거울이 하나 있으며 거울이야 티파니 I love y o 티파니 나 이거 너무 축하 아니에요? 필요한 것만 주네 진짜 알아서 오라고 <웃음> 나무를 끝내놓고 도토리를 따러 가야지 한참을 흔들어야 나온다고? 한참을 흔들어? 나. 어, 이 나무 뭐야 계속 떨어져 계속 떨어져 아낌없이 주는 나무인데알 어? 아, 도토리 도토리 도토리 주셨어요 도토리 더줘더줘더 줘, 더 줘. 더 있잖아 빨이터 내놔 끝이야 이거 끝이야 다 털었어 또줘또줘 또 줘. 어, 또 나오는데? 고마워 아낌없이 주는 나무야 오이 하나 오 돈이다! 오 어, 돈이 나와! 오 어, 돈이 나와! 어, 뭐야? 오! 어. 오 어, 돈이 나왔어요! 오! 어, 오! 어. 레이첼 보기 전에 내돈 주셔야지 내 돈이야 내 돈이야 오 어, 이제 돈 나무에 심어도 되겠는데? 만비를 해가지고 나무는 다시 햇빛을 받아야 잘자랍니까요 얘도 광합성 시켜줘야지. hours later. 햇빛 좀 많이 받았을 거니까 이제 넣어놔야지. 매달 놓으면 너무 예쁘겠다. 와, 뭔가 집 같은 집이 됐어요, 그렇죠? 와, 아늑해, 아늑해. 불 끄면? 와, 아늑하다. 헐 아 이제 아이오. 어 상황이도 있다 와우 에잉 미쳤다 오! 오 풍선 풍선 풍선 춘다 춘다 어! 여전히 빠졌어 빠짐이 없어서요 왜? 아니 수영에서 들어가면 되지 음? <웃음> 잡는 것봐야이 바보야 이렇게 잡는 거라고 이렇게 잡는 거라고 짜잔 이거 이렇게 잡는 거라고 알겠니? 오오오 풍선 풍선 풍선 풍선 풍선 풍선 기다렸다 어 뭘까 뭘까 뭘까 음. 레트로 선글라스 <웃음> <웃음> 이거 봐라 여기에 어, 오 조명 있네. 불 꺼어봐. 이게 불끈 건데요. 난 항상 불 끄고 살아. 어... 전기세 아껴야지. 니 불꽃 축제. 어? 이게 뭐지? 나 혼자 불꽃 축제를 하고 있었는데 또 선물이 떨어졌네. 휴휴. 벌침대 나와라. 하나, 둘, 셋. 헉, 철광석. 오, 철광석이다. 다섯 개. 언니 침대만들 재료 부족한가요? 언니 침대 레시피를 몰라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윤댕이 예쁜 가구 너무 많으세요 저는 시작한 지꽤 되었는데 아직 코타지가 없어요 아까 제가 섬을 돌아다니는 가구나무를 찾으러 다녔는데 이게 딱나오시고 뭐예요? 그리고 이 나무도 오늘 얻었어요 그리고 이 시계는 상점 오픈하는데 나무를 갖다 주니까 선물 줬고 그 다음에 이, 이 나무 있잖아요 이 나무 조명 이 나무 조명도 선물 갖다 주니까 좋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자 아.. 오늘 정말 긴 하루가 끝났다 오늘 피곤한 하루였죠 레이첼 이거 봐 다리 퉁퉁 부은 거봐이것봐 봐. 발목도 잘안 움직인다고 레이첼레이첼레이첼 자는 거냐고 지금 좋았어 동습은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아 오늘 수고가 많았다